여러분 2022년 7월 고3 모의고사 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에서 3번 질문 한번 보죠 자 정조는 역대 임금 중 가장 책을 좋아하는 군주였다고 평가받는다 통치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정조의 독서에는 실용이 중시되었으며 정조에게 실용적인 책이란 세상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해서 정조의 입장에서 정조의 입장에서 중시되는 책은 실용적인 책 그래서 실용적인 책이란 세상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옛날을 바탕삼아 오늘 비춰보는 거울이 될수 있다며 역사서의 경전 버금가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 실용적인 책이라는 것은 역사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은 실용이 무익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한다고 여기 평생 단한 권도 읽지 않았다. 정조는 책의 내용만이 아니라 책의 형태와 책을 읽는 자세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소매에 놓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책과 누워서 편히 보도록 설계된 책상을 금하였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 뿐만 아니라 책의 형태와 책 읽는 자세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 이 부분이 어 다른 점과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부분이겠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을 보면 학문이 도덕과 인륜을 다스린데,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종조는 그럼 이건 종조의 생각이니까, 또 밑줄을 꺼야겠죠. 하나의 틀에 매이는 독서를 사법으로 규정하여 멀리하였고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해 읽는 독서를 지향했다 그래서 독서 자세 밑줄 꺼야 되고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성인의 뜻을 잘 헤아리되 무조건 따라 읽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여 입문을 제기하고 생활에 쓸수 있는 독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새롭게 해석하여야 하고 입문 제기해야 되고 생활에 쓸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 또 밑줄 꺼야겠죠 또한 정밀히 살피고 밝게 분변하여 심신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소리 다섯 대의 시를 불량의 책을 암송한다 한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며 자잘하고 세세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책에 담긴 뜻을 스스로 체득하여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기본자세다. 그래서 자잘하고 세세한 것에 얽히지 말고 실천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정조는 독서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강조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 문단은 독서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겠죠 읽어야 할 책의 내용과 분량을 매일 정해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많은 책을 읽으려 하기보다 한권이라도 반복해서 살펴보고 치밀하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으려 하기보다는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단번에 전체를 모두 알려 하기보다 대요, 대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혼자서 읽으면 관념에만 머물 위험이 있으므로 토론을 통해 책에서 배운 지식이 타당한지 돌아보고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조는 책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삶에서도 실천하며 독서를 통해 자기의 삶의 물음들에 대한 실질적 해답을 얻어나갔다. 자 1번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에 대한 종주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어, 선택지 1번 한번 봅시다. 선택지 1번은 어, 세상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된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해가지고 실용적인 책이다. 맞죠? 자두 번째 책의 내용뿐 아니라 책의 형태와 책을 읽는 자세도 중요했다.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 자세도 중시 나와 있 죠？그래서 맞 고, 자읽 어야 할 책의 내용 과 분량 을 매일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어디 나와있습니까 책의 내용과 분량을 매일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한 번을 읽어도 치밀하게 읽어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이 파악해야 한다 자 단번에 전체를 모두 알려 하기보다 대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다란 틀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자 그리고 5번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배운 지 지금 토론을 통해 그 내용이 다당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다당한지 생각을 바르잡아야 한다 라고 나와 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니 아주 간단한 자 그러면 또 다음을 한번 살펴 봅시다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 b 에 대한 이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논어 한권을 읽었는데 한 사람은 마치 자기 말처럼 다 외우지만 막상 어떤 경우에 닥치면 일찍이 생각이 책 속에 위치지 못하고 그행동한 바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읽은 것과는 반대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 얘기 정조가 얘기했던 거와 전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은 B는 한두 장도 외우지 못하지만 화나는 일이 생기면 문득 맹렬히 반성하여 이렇게 말한다. 논어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니 화가 날때 마음대로 하면 뒤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식의 말이었다. 하고 자기, 마, 자기 식대로 이해를 했다. 맞죠? 그러면서 참고 이를 가라앉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경전을 자기 말처럼 외웠다 라는 점에서 A는 상황에 따라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였다고 볼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말처럼 외우었지만은 막상 일이 닥치면은 책처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바를 보면은 한결같이 읽은 것과 반대로 생각한 반대로 행동한다 라는 것을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에서 이제 새롭게 해석했다고 새롭게 해석했다고는 볼수 없겠죠. 2번 읽은 것과는 반대로 한다는 점에서 a는 자신이 필요에 따라 유연한 독서를 했다. 반대로 하면은 유연한 독서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해야 유연한 독서라고 할수 있겠죠. 자 3번 세 번째 등이 한두 정도 외우지 못한, 못한다는 점에서 b는 생활에 쓰일 수 없는 독서를 했다고 볼수 있다. 외우는 거랑 생활에 쓰이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화나는 일이 생기면 문득 맹렬히 반성했다는 점에서 비는 책에 담긴 뜻을 심신으로 체득하지 못했다고 볼수 있다 맹렬히 반성했다는 것은 책에 담긴 뜻이 뭡니까 화가 날때 마음대로 화를 내면 뒤에 어려움이 있다 이 뜻을 제대로 체득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체득하지 못했다 이것은 틀렸죠 자, 5번 논어 중에서 한 구절을 떠올리며 화를 참고 애를 가라앉혔다는 점에서 비는 경전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다 실천했다고 볼수 있다 그렇죠 책에서 읽은 대로 행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다음은 위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 자 정조의 독서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하지만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법을 익히게 해주는 소설도 충분히 실용적인 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소설을 읽는다고 해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긴 한데 그런데 왜종조는 소설을 부정적으로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책을 찾아봐야겠어 해서 읽은 것을 통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독서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체계화하고 있다 체계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자 다음 어 자신 읽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다 비교 라는 것은 여러분 a 논리 b 논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관점들을 비교하기보다는 왜 그런지 한번 찾아 봐야겠다 라는 정도죠 그래서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글의 생략된 부분에 보충할 내용을 찾고 있다 자 여기서 혼란 당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맞죠 독서 목적이 뭡니까 독서 목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냥 종주의 독서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글의 생략된 부분에 보충할 내용 보충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실용된 된, 실용적인 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소설이 이거는 자신의 입장이죠 그래서 자신의 입장과 다른 종조는 왜 그랬는지, 어, 알고 싶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충하려고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독서 과정에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독서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게 맞겠죠 책을 읽었는데 그 와중에 의문이 생겼고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독서계획을 세우는 거겠죠 자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독서에서 접하게 된용어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읽기 방법을 주고 해야 되는지 계속 독서 지문에서, 지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글을 읽어라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도 1등급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독서 1등급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얻어간다면 은 그곳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